아무것도 모른채 콧물이나 질질 흘려 싸던 꼬꼬마 어린시절 무신코 tv에서 흘러나온 이런 장면 을 보고 콧물 대신 다른걸 질질 싸본 경험 아마 다들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옛날 옛적 풋풋했던 추억을 되살려보고자 역대급으로 염통 부여잡게 만들었던 공포영화 속 최고의 명장면들 신나게 모아봤습니다 살벌한 비주얼과 리드미컬한 나레이션이 함께하는 오늘의 달콤살벌 다들 지릴 준비 되셨나요? 이라크 북부의 한 유적 발굴 현장에서 악마의 형상을 한 정체불명의 조각상이 발견됩니다 뭔가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머리인 신부는 짜릿짜릿 몸이 떨려 악마의 빙의된 소녀가 등장하는 본격 오컬트 호러물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완전 레전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뭐, 그런 작품이죠. 무엇보다도 레건 역을 맡았던 린다 블레어의 여련이 정말 어마무시했는데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엄마 친구들 앞에서 선체로 소변을 휘갈긴다던가, You're gonna die up there. 굳이 불편한 자세로 계단을 내려와서 피를 토하는 건 기본 멀쩡한 모가지를 180도 돌려 싸고 녹색 토사물을 줄기차게 뿜어댑니다 툭하면 누나를 뒤집어 까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급기야는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공중부양쇼까지 장렬 이 정도 개인기면 거의 통아저씨급이죠 유명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은 이 장면으로 장식해볼까요? Jesus Christ, who lives and reigns with the Father and the Holy Spirit. Damien! Amen. 곤충학자인 남편과 오손두손 살고 있던 평범한 가정주부 선희. 어느날 그녀의 집에 미옥이라는 소녀가 가정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선희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미옥을 보며 점차 불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급기야 남편과 미옥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들고 마는데요. 설상가상 친구라는 애가 찾아와 이런 말까지 하게 되면서 여자 나이 스물여덟이면 한갑이라지 않니? <웃음> 우린 벌써 삼십 고개가 넘었으니 한갑 진갑 다 보낸 퇴물이야. 이뭔 선희는 더큰 혼란에 휩싸이고 맙니다 급기야 자기 멋대로 남편과 미혹의 관계를 확신하게 된 선희 결국 사고를 가장해 미혹을 살해해버리고 마는데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던 선희는 당연하다는 듯 헛것을 보기 시작하고 때마침 기다렸다는 듯 남편의 출장이 결정 하룻밤동안 혼자서 집을 지켜야 하는 개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날밤 선희씨가 겪은 일은 말 그대로 기적이 반스 대잔치였죠 뭐랄까 염통과 허파가 서로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람바다를 때리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정작 저의 멘탈을 까부셔놓은 장면은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하룻밤의 생주옥이 끝난 직후 다음날 아침의 광경이었습니다 응? 한눈에 봐도 격하게 을씨년스러운 지하 묘지. 여기 한 무리의 남자들이 흡혈귀가 된 루시를 잡아 조지겠다며 번개 모임을 가집니다. 사실 루시는 주인공 미나의 친구 일루 등장. 재수없게 드라큘라의 표적이 되어 화끈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인데요. 결국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흡혈귀가 된 루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남자들에게 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아서 대신 십자가를 들이대는 바늘신 교수 안소니언 카리스마 오지구요 루시 리액션 완전 쩔죠 참고로 이 장면은 1958년작 드라큘라의 공포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연출된 바 있습니다 이쪽의 루시 또한 리액션이 아주 찰지죠 지난번에 얘들도 그러더니 어째 이쪽 여자들은 리액션이 하나같이 다 화끈하네요 한때 벨소리만으로 전 세계를 떨게 만들었던 리드미컬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케 다카시 감독의 2003년작. 착신아리인데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죽음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결국 해당 날짜에 그 내용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매우 노스트라다무스한 내용입니다. 희생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가 가진 전화기 속 주소록을 통해 다음 희생자가 랜덤으로 정해지며 그렇게 착신아리의 저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설정인데요. 이처럼 죽음을 예고한다던가 저주가 전염된다는 식의 설정 누가 봐도 링의 아류작 같은 느낌이지만 아동학대와 황색 저널리즘에 대한 묵직한 비판 특유의 소름 끼치는 분위기와 전설적인 뱃소리 등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작품입니다. 어쨌든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귀신 녀석은 꽤나 버라이어티한 활약상을 뽐내게 되는데요. 손가락을 고이 접어제끼며 뜻밖의 유연성을 뽐내기도 하고 벨 누르고 튀는 대신 서프라이즈를 시전하며 눈알이 시리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역시 가장 무서웠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었죠. 무려 전파를 통해서 전염되는 세기말적인 유령들이 등장합니다 전자기기와 유령의 접목이라는 독특한 설정 그리고 아무락이 짝이 없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죠 여기 등장하는 유령들은 모두 시커멓고 시커멓고 또 시커멓습니다 유령에게 노출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점차 기력을 잃게 되고 갈수록 존재감이 옅어지게 되면서 급기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설정인데요 그 연출이라던가 분위기가 완전 격하게 우울한지라 보고나면 엄청난 후유증이 밀려오는 영화입니다 일단 유령들의 비주얼 자체가 보기만 해도 힘이 빠지는 뭐 곧단 느낌이었달까요 참고로 이 작품은 미국에서 펄스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된바 있으며 헐리웃의 탄탄한 자본력에 힘입어 한층 때깔 좋은 특수효과가 난무했는데요 원작이 가진 특유의 찝찝한 분위기를 나름 고급지게 포장해서 재현해내긴 했으나 역시 원작의 그것을 따라가기엔 많이 역부적이었죠 일류로 여기 이 장면만 봐도 사이즈가 딱 나오지 않나요 다음은 토브 후퍼 감독의 1 9 7 9년작 살렘즈 롯입니다. 국내에서는 사령전설 혹은 공포의 별장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디서 대머리 흡혈귀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마을 하나를 초토화시키게 된다는 전형적인 b급 뱀파이어 호러몬스러운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흡혈귀라고 하면 망토를 두르고 눈이나 불하려 대는 애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처럼 현대를 배경으로 마을 전체가 흡혈귀의 소굴이 된다는 설정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었죠.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떠드는 얘기들은 다 어디선가 주서들은 얘기입니다. 아는 척 오지죠. 암튼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면은 제가 아주 어렸던 꼬꼬마 시절 우연히 TV를 통해 보게 되었던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인데요. 흡혈귀가 되어 되살아난 죽은 친구의 방문 중력을 무시한 채 창문을 두드리며 떠있는 모습이 뭔가 전두엽이... 을 뽑아다가 저글링을 때리는 느낌 이었달까요 어쨌든 이 장면은 지금 봐도 여전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겨 주었던 두번째 흡혈귀 영화 다음 은톰올랜드 감독의 후라이트 나이트 입니다 이 영화는 뭐딴거 없죠 그냥 포스터 자체가 명장면입니다 어린 시절 골목마다 이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언제나 전력질주로 골목을 빠져나갔던 수줍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영화는 이웃집을 훔쳐보며 더러운 취미생활을 누리던 찰리가 우연히 옆집에 새로 이사온 남자가 흡혈귀라는 사실을 알게 된후 호러쇼 진행자인 피터의 도움을 받아 이대2로 현피를 뜨게 된다는 정말 신명나게 하이틴스러운 시놉시스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B급 공포영화의 전성기였던 80년대 호러물답게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어여쁜 특수분장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스터에 등장했던 저 가열찬 아갈머리 그녀가 등장했던 이 장면은 그야말로 레전드 중에 레전드 그 자체였죠 It's not my fault, Charlie hey, 세상의 종말을 담고 있는 소설의 내용이 만약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은 존 카펜터 감독의 1995년작 매드니스입니다 어느 날 베스트셀러 공포작가인 셔터 케인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곧 출판사는 사립탐정 주연에게 수사를 의뢰하게 되고 조는 출판사 직원인 스타일스와 함께 홉스의 끝이라는 미지의 마을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주연은 정말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상시엔 마을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평범한 할머니지만 알고보니 8개의 다리를 가진 촉수 괴물이었다던가 한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백발의 노인. 왠지 드로리안을 타고 다니셔도 어울릴 듯 하지만 일단 패스하고요 흉측하게 변해버린 동네 꼬마들이 빙을 뜯고 다니는 것은 물론 멀쩡했던 그림도 서서히 끔찍하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게 셔터케인이 만들어낸 세기말의 셔터케인 월드였죠. 굳이 장르를 정해보자면 미스테리 스릴러가 가미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오컬트 판타지 호러랄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로 호러영화 팬이라면 꼭 보셔야 하는 작품입니다. 특히 셔터케인의 소설을 읽은 뒤 괴랄해진 스타일스가 등장하는 이 장면은 역대 공포영화들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었죠. Okay, nice <웃음> <웃음> 친구들과 함께 깊은 산속 외딴 오두막을 찾은 오늘의 주인공 애쉬 남자 둘의 여자 셋 짝이 안 맞는 걸 보니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듯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치 당연하다는 듯 지하실 문이 자동으로 오픈되고 애쉬는 뭔가에 홀린 듯 지하실에서 정체 불명의 책과 녹음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책은 죽음의 책이었고 녹음기엔 악마를 깨우는 주문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의 전개는 에블바리푸처헨서 파리피플 올라잇이었죠. 악령의 시인 친구들은 하나같이 흉측한 모습에. 대다이트로 변해 애쉬의 목을 조여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앞권은 바로 애쉬의 여친 야! 린다였는데요 소녀소녀한 미소를 남발하며 자꾸만 놀아달라고 앵겨붙는 린다 미치도록 청초하고 갸녀린 모습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급기야는 숨겨왔던 노래실력까지 뽐내며 있는 힘껏 끼를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침대 이불 속에 숨어서 감동적인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알려주시고 샤워할 때 몰래 들어가 슬쩍 머리를 감겨주는가 하면 잠들기 전 편안한 밤 되시라며 사뿐히 눈을 맞춰주는 등 얼핏 찐한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일들을 혼자서 다 해제낀 최고의 이벤트쟁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온 시리즈의 찐 주인공 사이키 카야코 누님이신데요 음침한 일기나 써재끼며 대학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고바야시를 스토킹한 끝에 결국 의처증 오지는 남편한테 딱 걸려서 목숨을 잃고 말았던 비운의 여인이었죠 사망시 목이 꺾여 죽는 바람에 특유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탄생했으며 죽은 뒤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유기되었기 때문에 등장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집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찾아가 놀아조를 시전했던 밑도 끝도 없는 부침성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등장신 연출 등 여러모로 귀신계의 핵인싸 얼리어답터 같은 느낌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역시 주온 최고의 명장면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워낙 유명한 장면이다 보니 이후로도 두세 번씩 재탕될 만큼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장면이었죠. 비록 계단 하나 내려오는데 한나절씩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선배인 사다코도 TV에서 기어나오는데 한나절씩 걸렸었으니 그냥 이 당시 트렌드라고 쳐야겠죠. 어쨌든 이 장면은 정말 지금 봐도 여전히 무섭네요. 고마워